박사님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? 네, 지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누가 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말씀 중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부분을 아... 좀 읍조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상칠원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죠. 첫 번째죠. 자기들이 네.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민이이다. 왜이 말씀을 선정하셨어요?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거든요. 네. 이 기도 내용이 용서, 죄를 용서해주라고 음.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100% 들어주시죠. 네.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기도하라고 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해주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. 네. 음. 또 너희들도 서로 공어 용서받은 것처럼 네. 죄를 용서해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사해주라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정확히 가르쳐주셨어요. 어허.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 이 죄는 아.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네. 반대로 모르는 게 죄. 아. 이거 한 가지가 죄죠.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참 많다고 오해를 하고 그렇죠. 또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저목저목 용서해 주신다고 오해를 하는데 네. 뭐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네.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딱 하나 알지 못한 것 음. 뭐 부모는 자녀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죄를 기억을 해야 용서하죠 <웃음> <아하>. <웃음> 진짜 용서해 주라고 오면 그게 마음 아프고 됐어 됐어 소리 가서 열심히 아. 그래 이리 앉아봐 이 죄는 음. 이러이러 건데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게 사실이고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게 음. 이렇게 음. 말하면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음. <웃음> 알았어? 부모님들이 많이 혼내 아, 혼내는 <웃음> 것과 네. 혼냈다는 건뭘 전제로 하냐면 용서가 전혀 나의 아. 너와 관계가 음,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. 사실은 이제 용, 용서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와 내 문제를 별개로 보는 건데 음. 부모가 혼내는 건 그내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, 그러니까 혼내는 것과 음. 그 음. 용서라는 것 자체를 아주 좀 다른 것으로 좀 설명하시는 다르죠. 거군요 음.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혼내지요 음. 죠내 음. 문제이기 때문에 음.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딱한 가지 죄에 제일 마음 아파하신 것 같아요 네. 모르는 거예요 이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음.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? 네.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. 그렇죠. 근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. 그걸. 야.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음. 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거 하나님. 아멘. 네. 그 하나님의 마음,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, 음.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죄. 아. 이게 우리가 너무 살면서 힘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예요. 몰라요.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모르는가 그러니까 내게 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네.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고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요즘에 네.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네. 또 방송국에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네.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절대로 음. 근데 그걸 그, 이제 모르는 네. 거예요. 그게 모르는 게 죄예요. 고난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. 음. 그걸 알면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이 도요로 끌려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걸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그럼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만일에 끌려가지 않아도 모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. 음. 근데 끌려가도 알면 아무 상관 없어요. 음. 여전히 영생 가운데 있으니까 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자체를 바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안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음. 보면 은 바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고 또 지체하실 때도 있고 음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진짜 내가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네. 알기를 네.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은 알게 됐죠 그렇죠 네. 그래서 이번 그 고난 중간에 이 고난 제일 큰고난이 뭐냐면 모르는 게고난이다 음. 그래서 이 고난 중안에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. 아멘.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. 음. 그게 죄죠. 음. 죄는 죄를 용서해주라고 해놓고는 그 죄가 뭔지 설명해 주셨거든요.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그래놓고 뭘 용서해주냐면 모르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. 그 음. 말은 죄라는 건 결국 모르는 게 모두 문제다. 아하. 부부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갈등을 해도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알면 은 한순간 해결돼요.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. 사실은 나를 미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내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잘해주지 못한 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남편에게 화를 낼 때도 있는데 그게 진심이 좀 느껴지는데 사모님께 <웃음> 네. 그러셨어요? 그럴 때 많죠. <웃음> 그것을 <웃음> 서로 알게 되면 네.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음. 계속 모르면 뭐 너무 아픔이 커지죠. 네. 아이들이 종종 완전히 변화된 경우가 그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.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떤 계기로 알게 된 순간 음. 뭐더 이상 뭐 말이 필요가 없이 네.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변화.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신문에 그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서울대 들어간 아이가 네. 고등기 1학년 때 꼴등했는데 이제 전교 1등으로 서울대 들어간 그 부산의 학생이 기사에 나왔는데 어느 날 엄마가 어, 이제 호르몬인데 음. 자기를 얼마나 고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안 순간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자기가 갑자기 공부하고 싶었던 음. 마음이 음. 생겨서 1학년 때도 음. 공부해서 고1 때. 고3 때 서울 대까지 만점 만점 맞았어요 만점자 네. 중에 한명 소개가 그거였어요 알면 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음. 모르면 어떤 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네. 알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음. 고난 중간에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음.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. 알지 못한가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